와, 이거 시간 잡아먹는 괴물이네, 이것도. 넣어주고. 어, 얘는 이제 아, 보 추가 메모리 저거 만드는 걸로 일까? 저거를 이제 자주 사용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야, 이거 만들던 애 어디 갔어? 응? 이 기단 너 뭐하냐, 거기서? 아, 이거 다시 보여야겠네. 제대로 하질 못하냐 제자 <웃음> 다 지어봐봐 아. 일단 삽을 만들란 말이야 나온거 짚고 넣고 이렇게 반복하세요 뭐하지? 얘? 예? 왜? 꺼내? 왜안 꺼내지? 저 바보 됐네?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이상한데? 안 아, 네. 일단 이거 시키자 막대 도토리 두개 막대기 두개 어? 메모리 부족하네 아 이거 막내 암 한... 하나 만들어서 시켜야겠네. 이게 안 되네. 어쩔 수 없고. 아니 이거 왜 삽을 넣는 걸못 하지? 꺼내지, 지금. 꺼내세요, 왜못 꺼내? 왜못 꺼내? <웃음> 왜못 꺼내냐고. <웃음> 이상한데? 아, 너 손에 뭐 들고 있구나, 지금. 아, 저거 멍청한 거, 진짜. 뭐 들고 있나 보네. 와, 요리 기술을 익혔다. 아, 이거 들고 있었네. 그러니까 안 되지. 아, 잠깐만아. 진짜 짜증나네. 다시. 꺼내. 너. 꺼내. 너. 만들어지지. 얘다 <목소리> 너. 반복 됐다 아 이제야 내저 멍청이 이 멍청아 일단 로봇을 조립하죠 넣어주고 시키자고? 어... 나무 씨앗 아, 도끼가 없어. 미치겠네 진짜.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여기다 일단 도끼 넣어야겠다 손에 아무것도 없고 꺼냈어 어, 영원히 꼭갱이도 만들어야 돼 아. 는... 어 이게 뭐 이제 입에 막 말을 털면서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 <웃음> 뭔가 떠들어야 되는데 <웃음> 떠들 수 있는 게 없네 그냥 막 하게 되네 이거. 꽃갱이 만들자 콩나무 두개랑 나무까지 두개 좋아 너는 꽃갱이 만들자 친구 꼭갱이 만들고 나온거 저장하세요 소박한 날? 뭐다 만들지? 작업대에서 만드는 거겠죠? 나무까지다 나뭇가지 나무까지. 이 다가. 들어야 되는구나, 참. 여기. 야, 와서 바로 충전해주네. <웃음> 자, 이렇게 하고. 참 이거 먼저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거 만들고 이거를 저한테 줘야 되죠? 그래야 얘가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두개 집어서 두개 넣고 막대 두번 가져와서 두번 넣고 아 저거 박스도 만들어야 되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박스 상자를 상자를 어디다 둘까? 다 두자 만들어진 거아 잠깐만 만들어야지 아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다 이거 정리가 안되니까 너무 난잡해 보여. 어떻게 돌아가고 있긴 한데.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 이거. 아, 뭐야, 이거 안 되네. 여기까지. 꺼내기 내게. 추가기 두 개. 꺼내기 내게. 추가기 두 개. 아니야 이거 두 번씩 하면 되잖아 꺼내기 꺼내기 추가하기 추가하기 꺼내기 꺼내기 추가하기 추가하기 어? 이러면 되잖아 되나 한번 살펴보죠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두개 가져왔죠? 그래, 두개 넣고, 두개 가져와서, 두개 넣고 만들어서 집어서 여기까지 가져오면 된다. 오케이, 됐네. 어, 얘가 죽어버렸어. <웃음> 저거 가방 빼고 다른거 만들어야겠는데 뭐야 이거 왜 여기다 이거 나왔어 작업대 기본 봇 작업대 아.. 굳이 여기 화살표된 방향으로만 가서 꺼내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 그냥 사방팔방 뚫려있는데 굳이 저기까지 가서? 좀 에반데? 는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 어? 막대기야? 우리 가방맨 녀석 여기 있군요 <웃음> 가방이랑 이거랑 바꿔. 어디가져고 이거는 내가 가져갈게. 참 이거 최대형이군요 이게. 오케이. 일단 가방 여기다 버리고. 어 애들 죽어버렸어. 어, 서로 이거 여기까지 범위가 닿아서 충전을 서로 잘 시켜주죠 이게 돌이 그냥 무한정으로 나오나보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지? 잔디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움막 만들자, 움막, 움막. 그 다음에 이걸 옮겨야 되는 거야. 음. 음. 바로바로 던져버리기. 자, 음. 제하고 음. 애들 운막에다 넣어줘야 되나? 어허! 아하! 10개 우부를 준다고? 주거지가 제공된다면? 어. 애들이 커졌어. 어. 애기들. 더 데려와야 되네? 음막 <웃음> 더 만들어야 되네? 뭐랄까 기본 뭐... 물품 같은 거는 애들이 만들더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시설 기반은 내가 이제 다 짜줘야 되네 가위, 돌이깨, 앵이, 낫 없애고 이거를 차라리 여기다가 이렇게 어허 짜지른거 말아줘. 우리께 밀집과 곡물 얻기 위해 시리얼 튀기거나 과일을 풀기 위해 덤구를 때리기에 이상적입니다. 아나뭇가지 대신에 이제 이거 쓰면 되겠네. 그러면은 도리개를 만드는 장소를 따로 또 파밍을 자리를 해놓아볼까요? 또나 가지고 내가 이 씨. 아, 여기 이거 하나 있구나. 놓는 게 이상적이가 이렇게 돌이게 나무 가지 두개 어디 보자 나무 가지 두 개라. 그냥 얘네들 이제 기본 오토너츠 말고 그냥 보들 뽑는게 낫겠죠? 더 똑똑하고 더뭐손 많고 인벤토리 많고 그러니까 얘네 해주고 이것도 하나 뽑아주고 넣어주고 자, 일시키자. 나뭇가지. 두 개. 이게 이렇게 되네.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러니까 용명이 얘를 또 말고 21을 대리채집가를 약간 냅 두고 도리 낄 리제, 사 용할 수있 게. 손이 빌 때까지 때리고 손이 비면은 이동해서 계속 꺼내 써라 영원히. 이제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 여기 파는 애 아니야? 어 음? 낭비를 하고 있었구만 데려와야겠어. 어 얘도 밥을 줄까? 주는 걸안 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4 빼시고요. 안 주고 있었구만. 뭐야, 얘 어디 갔지? 개적자한테 왜밥안 주냐, 이거? 집을 또 따로 저거 해 줘야 되나? 자, 나봐 봐. 자, 이렇게 밥 가져와서 매겨. 해봐 이제. 근데 뭐야? 충격장치, 통나무, 막대, 돌, 막대기. 또 생겼어. <웃음> 바닥재 기본벽. 차례 차례 하자. 나무까지 어디 있니? 얘는 이 뭔데 멈춰 있지 그리고. 아 저것도 못찾고있구만 사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나봅니다. 이키큰 로봇이 생겼어요. 키큰 로봇이 생겨서 여기를 자동화로 해놨습니다. 필요하면 꺼내서 제가 조립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전자동입니다. 완전히 이제 완전 전, 전자동 어,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준준 전자도 너 손이 몇 개지? 잘못됐네. 이거 보면 또 이동해서 추가하기가 이만큼이면은 여러 번 넣어도 되는데 말이죠. 그죠? 이러면은 아, 이걸 내가 낭비를 하고 있었네. 여태까지! 못하나?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다시 해야겠다. 꺼내기 꺼내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게 넣고, 그래서 손에 이제 아무것도 없죠, 또. 얘도 이거 낭비되고 있네, 지금, 저기. 와, 두 번씩 넣어라? 그렇게 해라 <웃음> 나는 얘시킬려한다 그냥 이 삽질러를 무스집가 2로 만들고요 이 손을 손이 세 개니까 이게 세 칸을 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손을 하..하나 아..이게 그러면은 저게 모자르겠구나 그냥 세 칸만 넣자 하나 둘셋 잠깐만, 이게 이동해서 가져오면은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최대한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피난다. 의식적으로 입술 뜯다가 피를 받고만 그래 아, 이건 또... 저게 저렇게가 안 되는구나. 브레인을 늘려줘야겠네. 브레인 가져왔니? 브레인 가져와봐. 뮤지가2 어디 갔지? 안 보여? 어디 갔어? 어, 얘 어디 갔지? 그니까 투 어디갔어? <웃음> 아, 진짜. <자. 웃음> 아, 겹쳤네 이한테 이거 주고 주고 다시 밖에서 이렇게 싸버리면은, 여러 차례 해야겠네, 이거를. 세번 집어들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야, 이거 개척자를 엄청 늘려야 되는 건가? 개척자를 더 늘려볼게요. 참 밥도 해먹어야 되는구나? 음식 과학 막집이 있는 개척자 10명 <웃음> 이나 있 어야 돼？아, <웃음> 저 것만 주면 은애 들이 만족 을못 하네. 호한냄비 이거 한번 만들어봅시다 여다 놓쳐봐 한자 가져와 연한죽 진흙냄비 버섯무더기, 잡초무더기 이게 잡초무더기니? 아닌데? 뭐 잡초무더기까지 줘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아 세상에 아이 위쪽 까지, 일을 시켜야 될것같 은데, 이제 막 모자 른데 아여 기가 저야지 괭이 갔 다가 투박 한날 나뭇가지 하나, 투박 한날 나뭇가지 하나, 투박 한차 이거 일단 버려. 돌 가져옵니다, 돌. 저나무까지 찾는 애. 저 범위를 넓, 넓어버리게 해야겠는데. 자네개 막대 하나 안 되네, 이렇게 눌려도 재생. 그랬죠? 괭이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만들어봅시다 하다가 하면은 뭐가 생기나? 꼬록 꼬록 꼬록 꼬록 꼬록 꼬록 꼬록. 흙 갈았어. 뭐가 된 거지? 이 어디 있냐? 다시 와봐야겠는데. 지능 냄비는 어디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작업대에서 만드나? 없죠. 그러면은? 좋은 작업대에서 만드는 건가? 좋은 작업대를 여기다 만들어보자고 좋은 작업대에 있는 게 아니야 받침대에다가? 잠깐 받침대를 봐야겠어 아닌데? 어허... 그게 없는데? 진흙 그것이 없는데?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아 여기서 냄비를 찾아보면 되겠구나 냄비 냄비 냄비 가마 가마 어떻게 만들죠? 지능이 필요해요 진흙매장층에서 진흙을 가마까지가 안나와있잖아? 그러보니까 아... 이거 <웃음> 저녁먹고 마저하도록 <맞아 웃음> 하겠습니다 이거 아 뭐가 많은데.. 많은데 힘들어.. 음식도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영상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고마워요!